83만 83만요 예? 첫 턴에 83만 이걸 누가 못해낼거야 어디갔노 하이 yeah. 굿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말이죠. 오늘의 주제. 가킹 팬들이 있어요. 가킹 팬들. 뭐 전체기 바랄라나. 근데 요즘 조금 가킹이 좀 주춤하다. 좀 많이 안 보이고 하는데 백네블을 백랩, 가도 됐지.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킹 초살 때 여전한가? 편한나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변한 건 없네요 우리 각킹 솔직히 말해서 저 지금 한창 그때 초살댁 쓰던 뒤로 처음 써봅니다 안 썼어요 솔직히 저도 궁금한 상태라는 거자 한번 결투에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예, 오랜만에 돌아온 각킹덱 입니다. 초살댁이 여전할지, 특히나, 이래 무섭거든요. 엄마들이 이제 근타를 다 넣다 보니까 두번 때리면, 이제 너덜너덜해져. 차, 차단을 당한단 말이지. 근데 또각킹댁 입장에서는 이안칠 수도 없어요.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진다할까 그래서 각킹이좀 많이 주춤합니다. 솔직히 주춤하는데 한번 가보자고. 여전한지. 싹! 빡! 빡! 빡! 오? 가능할지도? 패가좀잘 뜯기도 했고, 이번에. 어디 갔노? 어디 갔어? 얘들아. 야, 뭐, 각킹 차단시키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너, 몸이 있어야 내 차단을 시키지? 몸이 다터집붙는데 좋아, 좋아. 첫 번째 판에 좀 패가 잘 떴어. 그래서 하나가 이성이 붙어가지고, 두 번째 카드가 삼성이 터졌다 이거지? 근데, 만약에 못 터졌으면, 지금 차단이 걸렸을 거야. 근데, 애들 못 터졌어도 상당히 너덜너덜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심에서 끝내면 되지 않을까. 아. 그렇지만 이제 계속 더 봅시다. 패가 좀안 떴을 때도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대로라면 문제 없는, 변한 게 없는, 백렙 대들이더미치뿐는 그런 각팅 각킹의 모습이거든. 자 이렇게 마무리짓고 다음 판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판입니다. 마무루 자 마무르한테 이게 생각보다 좀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타르가 그래서 마무르 좀 확인해 줘야 될것 같고 어안 들어 있고 자 이러면 우리가 아주 시원하게 마음 놓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두장 올리고 한번 치볼까 삼성 바로 한번 볼게요 셔크 당자 백랩 갓킹가즈아셔스티플 슉슉슉 호로로로로로로 와와 이거 정규인데 다 죽을 뻔했는데 자, 이 정도 세게 때렸으면 어떻게 된다? 보막이 혼낙 탄탄해가지고, 치보세요, 한번. 아, 관통기라서 그래도 잘 치는 편이야. 저 정도면 잘친 거야. 야, 정말 관통기라도 못 깼어. 야, 이거 못 깼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자, 이거 한장더 있다. 한발더 남았다. 요거, 주피 줄려다가 애들이 다 죽어볼 수도 있을 것같아 삼성 바로 볼게요. 에 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간다. 쏭! 뿍! 뿍! 야, 오랜만에 사이다 한장쫙 들이키는 느낌인데? 야, 이거 오늘 영상 되게 의미있어요. 각킹댁이 완전히 씨발렸다고 생각했는데. 자, 일단 정해 한번 가볼게요. 정해. 정회. 정해는 더 심하지. 뭐. 정해는 템빨이 있으니까. 와, 그니까 피델리가 나온 게 시작부터 맺집센건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 비델리 좀메탈을 바꿨다하지만 비델리 지가 시작부터, 만약 비델리가 후턴이야, 비델리 쪽이 후턴이야, 그 시작부터 지가 그렇게 단단해? 뭐 그래 대단하냐고 니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건 있어. 페이 엔들이 페인 많고 그죠 지금 페이 많고 페이한테 근타르가 들어있을 때그페이을못죽두번두번 두번 때려서 못 죽이면 차단을 당한다. 이게 무섭거든. 차단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킹이 좀 질질글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정해 챌린저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여자친구, 자기 아내가 제일 걸림돌이네. 어, 이거 나왔다. 야, 자기 아내 나왔다. 아내님, 끈타로 들어있지? 아내님보다 아내한테 들러붙은 이 자식이 문제인 거야, 이거. 어? 자, 요럴 때, 어, 요거는 패가 또 너무 잘 떴네. 요러면 이제 한 방밖에 안 때리니까 차단 안 걸린다. 에? 그러면서 겁나 셀수 있어요. 자, 가보자. 흉, 흉, 갑니다. 샬, 스텝을 수소해. 오롤롤롤롤 <웃음> 그러니까 다 어디갔냐? 야 근데 야, 페이엔피찬거 봐봐 와진 무섭다 진짜 세게 때리면 그 세게 맞는 것만큼의 퍼센트또 피가 차니까 뭐고 저거 피 거의 이거였는데 그 지금 딸피 담았었는데 갑자기 피가 찼어요 자 이게 페이엔참 부담스러운 게 원래는 한대 치고 그 다음 주피 받아서 이걸 때려야 되거든? 근데 그러기가 참 부담... 아니야 그래도 주피 받고 한번 쑤시고 그 다음 지기 볼게요 이거 견딜 못 견딜 것 같은데? 호룰룰룩 나무 칠십구 출피 죽고 이제 피좀 찾겠지. 뻑지시고 피츠 도체야 봐봐 도체. 이거는 못했는 끝났다. 쭉. 복스쿱 복스쿱 복스쿱스쿱. 어야형 얼마나 야 얼마나 약간 그 아랫돌 찌릿찌릿하네요. 야 얼마나 아랫돌 찌릿찌릿하다야. <목소리> 역시면이만 많이 많이 해도 구수형은 초살특기제. 아, 나 초살특기 제일 좋은 것 같아. 와, 패가 너무 잘 뜨면 안 돼. 패가 좀안 떴을 때도 이게 된다는 걸좀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엔 잘 떠서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갈게요. 이번이야말 선텐 이거 그킹패까지잘 뜨면 나도 진짜 어이없이 막 AI한테 처맞아 <목소리> 죽은 적도 있거든. 진짜 겁났어요. 오늘 오늘 이렇게 뭐 83만. 83만요. 예? 첫 턴에 83만 이걸 누가 버텨낼거야? 비델리? 니 버틸 수 있겠니? 자얘열아 이번에 사드천사한테 미기함 한번 주자 사드천사 패가 잘떴네 푹푹 한번 수시봐봐 그럼 안녕히 빡 응. 그럼 안녕히 빡못 죽였다고? 야. 니, 네 말마 자석아, 니는, 가만히 있어. 오도도독 치고, 자, 이제 드디어 기회를 또 줄게. 팍. 오케이. 그 정도 하면 잘했나? 11만 7천 나왔네. 나쁘지 않았어. 어, 사준사. 나쁘지 않았다. 야, 얼굴은 좀 찌개지 말고, 막마 형, 오랜만에 깜짝 놀랐네, 자석아. 이 정도 살상력이면, 아직, 어, 그렇지. 다이앤 한 만나보고 싶었고, 패가 좀안 풀리고 싶었고 3 0만 넘는 다이언을 만났어요 패가 잘 풀렸다 또 어, 이번에는 제가 승패 욕심을 떠나서 근타은 아니고 속타릅입니다 승패 욕심을 떠나서 일부러 한번 패를 잘못 써볼게요 요거 쓰고 그냥 그냥 안 떴다고 생각하고 그럼 원래 요게기본이잖아 기본 써볼게요 근데 이게 근타르였으면 아마 여기서 차단 걸리면서 피... 오! 와 어? 우와 야 이거 패잘 잘, 안뜬거다 지금 안뜬건 기준이다 끝났는데 내가 어디갔나? 뭐 차단 글라이드 지, 차단 걸 몸이 있어야지. 몸이 터지 뻔는데 아니 이게 왜더세지 너? 아니 백렙이 100레비, 나만 백렙이냐고. 그 내가 물론 내가 백렙 각킹이라 센건 맞는데. 방금 저저 분들 레벨 몇이었는데 레벨을 못봤거 같구나. 레벨, 레벨 몇이었노? 뭐 내만 백렙이냐고. 다들 백렙인데 이렇게 세다고? 우리 각킹이 미쳤어요. 자 끝납니다. 딱 그당. 11만 구천은 제법 위성 정도는 11만 구천이잘 찌르는 편이지 서포터인데 지는 서포터 치고는 <목소리> 아이 자식이 칭찬해줬다 하면 자식이 어디서 형님한테 막 눈을 부라리고 앉아가지고 <목소리> 자 오케이 그렇지 다이앤의비델리 그렇지 이게 지금 현 메타단 말이지 뭐고 와 PK다 삽됐다 네, PK는 <웃음> 삽됐다 대은총이고 자 잠깐만요 PK는 자, 제가 PK를 떠난 지 벌써, 언어 지금 꽤 됐을걸? 이제 한 1년 돼갈 것 같은데. 와, 뭐, 딴단하지 아까 다른 캐릭터가 삼성을 맞았을 때랑 PK가 삼성 맞았을 때는 달라. PK는 달라. 최강의 기사다. 다들 잘 지내고 있나? <목소리> 자, 삼성 모막이다 보니까, 굉장히... 와, 필살이 만들었구나. 어떻 하냐면, 봐봐봐.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도 쑤시고, 요거 쓸게. 어쩔 수 없어. 다이언 잡아야 돼. 못 잡으면 안될것 같아. 팍! 쑤시고, 자, 피 차겠지?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래. 주피 주쁘고피 차겠지? 자, 이거 캔딜수 있냐, 이거야? 숭! 아무리 PK라도! 박크톱 쏴! 66만 7천. 와, 어? 사람이다. 어, 잠깐만. 뭐라고? 어... 자, 이거, 나의 전, 전우를. 자, 우리 PK, 우리 전우들에게, 전 전우들에게 안부 이사를 건네면서, 어, 이게 또, 이게 좀, 어? 형이 좀 리액션을 좀 너무 예네어 아, 리액션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또, 이렇게, 늘 그리워하고 있다. 라는 어, 영상편지와, 아, 그리고,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제 자유로운, 은둔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좀 안부를 전하면서, 이렇게,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금 판 같은 경우에 내가 폐가, 랭업 두 장이 처음 떴잖아. 그렇지 않고, 폐가 잘안 안 뜯으면 못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킹 초살 댁이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초살 때 각킹 초살 때 다시 돌아갈까 각킹 초살 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아, 대단히 괜찮은데 자, 이렇게 패가 안 뜯단 말이야. 아까 우리 우리 PK 윈터랑 만났을 때패 이렇게 안 뜯으면 졌을 거야. 이렇게 두장 쓰면 차단 걸릴 거고 개 망할 거예요. 그랬었다. 자, 갑니다. 빡 빡. 우와. 와, 와, 올킬인데? 야, 이거, 형, 그냥 다시 갓킹으로 돌아갈까? 야, 이 맛을 오랜만에 보니까 내가 진짜 한창 이렇게 하고 다닐 때는 이게 시원한 걸또잘못 느껴, 사람이. 맨날 똑같은 맛을 먹으면. 어, 어. 맨날 스테이크 맨날 먹으면 별 맛있는지 모르다, 진짜. 형이 하트 스테이크 막. 20kg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맨날 구워먹은 데 있거든? 스테이크한테 질려. 스테이크도 질릴 수 있다. 어, 그렇듯이 이 맛이 또 질려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먹어야 되는 거거든. 음식이 맛있으려면. 근데 약간, 안 맛깔진데? 맛깔져. 어, 오금이 막 질리네. 라면도, 라면 말이야, 어? 최근에 음식 얘기를 잘넘어가는 내가. 라면도, 라면 진짜 맛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라면이. 근데 진짜 내가 자취할 때는 라면만 먹고 사는 적이 있거든? 일주일에 우리 남자 3명이서 자취했는데 한 박스 다으면 일주일에 한 박스 다 먹었어. 라면만 먹고 살았더니 라면이 진짜 그렇게 재수 없을 수 없다 아니면, 나중에는 진짜 그렇듯이 어, 이제 교훈은 뭐다? 겨우는 이런 초산땡 맛도 오랜만에 한 번씩 맛봐야 정말 맛있다 이렇게 오늘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킹 백랩 갈만 한것 같습니다